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3 7쪽의 조합 논리회로 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조합 논리회로는 출력이 입력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회로고 기억 기능은 없습니다 대표적인게 반가산기 전가산기 감산기 인코더 디코더 멀티플렉서 이런 것들은 조합 논리회로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반가산기는 아주 시험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되겠죠 이 반가산기는 이진수 한 자리 a와 b를 더한 뭡니까 합과 자리 올림을 얻는 회로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예, 반가산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로도로는 이제 밑에 있는 것처럼 a와 b의 입력이죠. 합과 자리 올림을 a와 b 즉 a와 b a B 두 수를 이렇게 더해가지고 이진수의 뭡니까 합과 자리 올림을 얻는 회로라는 얘기죠. 그래서 더하면 이준수 연산이니까 1, 1, 그러면 뭐가 되죠? 합은 0이 되고, 자리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리 올리면 캐리고, 합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s m 이렇게 그런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반가산기에서는 합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느냐. AIB를 exclusive 5화 한 결과와 똑같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자리 올리면 a i b 로 곱하는 것과 같다는 얘기죠. 자, 이기보 1과 1을 더했다 그러면 A가 1, B가 1이라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합은 뭐가 된다는 얘기죠? 0이 된다는 얘기고, 이렇게. 그 다음에 a와 b를 어떻게 합니까? 더했을 때 자리 올리면 이제 1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반가산기에서 회로도 잘 기억하셔야 되겠죠? 반가산기에서, 반가산기는 이진수 한 자리 a와 b를 더한 합과 자리 올림을 얻는 회로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 합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다? a와 b를 e x c l u s i v e 했다. x와 했다. 기억하시고, X-하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a-b 더하기 a-b 더하기 표현하고 자리올림은 뭐로 표현할 수 있다? a와 b를 곱한 것으로 엔드게이트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합은 X-하로 자리올림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엔드게이트로 표현할 수 있다. 자동력이 보셔야 됩니다. 자, 전가상기는 2진수 한자리 한 자리 a와 b를 하위에서 올라온 자리올림수를 더해서 최종적으로 합과 자리올림수를 얻는 회로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전가상기라고 합니다. 이전 가산기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이렇게 두 개의 반 가산기와 하나의 오아게이트로 되어있습니다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잘 보셔야 되고. 그러면 전 가산기의 입력은 뭡니까? XY. 그다음에 이전 자리 원리하고 출력 결과는 뭐가 됩니까? 썸 m 과 캐리 두개 되는 거죠. 그래서 전 가산기의 입력은 몇 개다? 세 개다. 출력은 몇 개다? 두 개다. 잘입력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다음 페이지 보시면, 기타 조합 회로가 나오죠? 자, 인코더는 부엌이라고 하죠? 앞에는 입력, 뒤에 출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의 n승계 입력을 받아서 n계의 데이터로 출력을 합니다. 이건 특별히, 특정 값을 여러 자리 이진수로 변환할 때 쓰는 거구요. 그 다음에, 특정 장치로부터 보내오는 신호를 여러 개의 이진신호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OI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 디코더는 이제 명령 해독기라고 합니다. n 의 입력을 받아서 e n승계의 데이터를 출력합니다. 그래서, 이진 코드 형식, 이진 형식의 코드를 출력신호로 변환할 때 쓰고, end 회로돼 되어 있다는 것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멀티플렉서, 다중화기라고 하지요. 자, 이거 입력은 e n승계 여러 개고, 출력은 하나로 나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e n승계 입력을 받아가지고 하나의 출력선으로 정보를 출력하는 논리회로가 될 것이고, 다음에, D-Multiplexer, 역 다중하기라고 하죠. 요거는 이제, 한 개의 입력 신호를 입력받아서, 2 e n 승계이 출력선 중 하나를 선택해서 내보내는 회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D-Multiplexer라고 한다. 한 개의 입력 신호를 받아서, 2 e n 승계 중, 어떻게 하나를 선택해서, 한 개의 회선에 어떻게 합니까? 출력함는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D-Multiplexer, 역 다중하기라고 이렇게 부른다라는 것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왜 문제를 통해서 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과 같은 논리를 물어봤습니다. 입력 A, B고요. 출력은 sum과 키로 나타내는데, 합은 뭐로 나타내죠? A와 B를 x와 했고, 자리 올리면 A와 B를 어떻게 했습니까? 곱으로 표현했다, a n 로 표현했다. 이게 뭐예요? 반가산기죠. 그 다음에 2번에 다음과 같은 논리식으로 구성된 회로를 물어봤죠. 합은 A와 B를 이게 뭐한 거예요? 이게 A와 B를 이게 e x 클 l 시 o 하는 거죠, xor한 거죠. A와 B를 뭐한 거죠? 이렇게 x o 있고, 자리 올림은 어떻게 표현했다? ARB를 고부로 표현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렇죠. 여기 반가상기죠. 반가상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합과 자리 올림은 이렇게만 단독으로 나오면 대부분 이제 반가상기가 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에 다음 실표가 나타나는 회로는 뭐냐? 단 입력은 AB고, 출력은 썸과 캐리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니까 썸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ARB를 exclusive OR. ARB가 다를 때부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예, 자리 올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AB가 1 1일 때만 1이 되있죠. 자, 이런 것들 우리가 뭐라고 불렀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이제 반가산 기로가 되겠죠. 2번 정답. 4번에 두 비트를 더해서 합과 자리 올림을 구하는 반가산기에서 자리 올림을 뭐로 나타낸다? 자리 올림을 이렇게, 아까 보셨던 것처럼 엔드게이트로 나타내고 합은 뭐로 나타낸다? a b 를 x 와화 했다.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5번 문제 보시면, 반가산기 논리회로에서 자리 올림이 발생한 회로는 뭡니까? 엔드게이트 보시고, 나 6번 문제 보시면, 다음과 같은 회로에서 입력 A는 1, B가 1일 경우, s 과그 다음에 자리 올림 C 값을 물어봤죠. A가 얼마라고요? 1, B도 얼마라고요? 1. a 와 B를 익스클 l 시 s 했어요. X와 같은 경우에는 A 입력 값이 다를 때만 1이 되니까 이건 0이 되는 거고, 여기는 뭡니까? 1, 1, 엔드시키라는 거죠? 뭡니까? 1이 되겠죠? 썸은 뭐가 된다? 0이 되고, 자리 올리면 뭐가 된다? 1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번을 이렇게 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죠 7번에 반가산기에서 2개 입력 비트가 모두 1일 때 합을 물어봤죠? 반가산기에서 2개 입력 비트가 모두 1일 때 합은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가 반가산기의 합은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 A와 B를 어떻게 표현했죠? A와 B를 Exclusive OR로 이렇게 표현했죠. A와 B를 뭘로 표현했다고요? 이렇게 Exclusive OR, XOR로 이렇게 표현했죠. x o r 은 어떻게 됩니까? A, B가 다 1이니까 뭐가 되죠? s u 은 0이 되겠죠. X1이 되니까 정답 1번 체크하시고 8번에전 가산기 회로는 몇개 입력과 몇개 출력을 가지고 있는가 물어봤죠. 전가산기는 입력은 몇 개요? 세 개. 출력은 두 개다.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예, 정답 4번. 구번에 이제 예, 가상기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어떻게 구성됐다고요? 반가상기 두 개하고 오화게이트로 되어 있다. 기억하시게 되죠? 자, 10번 문제 보시면, 특정 값을 여러 자리인 이진수로 변환하거나, 특정 장치로 보내오는 신호를 여러 개, 모로 바꿔준다? 이진신호로 바꿔준다. 그럼 우리가 뭐라고 쓰어요 이거를? 인코더라고 불렀죠. 인코더, 인코더 이렇게 불렀죠. 이거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1번에 MPT의 이진코드 입력에 의해서 최대 2의 n 승계의 출력이 나오는 회로로 이진코드를 다른 부호로 바꾸자 한다. 이때 쓰는 회로가 뭐예요? 디코더가 되겠죠. 디코더그 다음에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여러 개 입력선 중에서 이 e 엔승계 중 하나를 선택해서 한 곳으로 출력한다. 그럼 뭐야? 다중화기 멀티플렉서 답이 될 것이고 13번에 한개 입력선으로 들어온 정보를 어떻게합니까이 엔승계 e 의 출력선 중에서 한 개를 선택해서 내보낸다. 뭐라고 그랬죠? 역다중화기 디멀티플렉서 이렇게 답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정리하셨고요. 자, 이어서 우리가 이제 포인트 7번에 순서 논리 회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순서 논리로는 출력의 입력과 이전 상태에서 결정이 되는 회로고 조합논리 회로와 한 비트 기억소자인 플립 플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기억 기능은 있습니다. 순서논리 회로는 출력이 입력과 이전 상태에서 결정이 되고 조합논리 회로와 한 비트 기억소자인 플립 플롭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기억 기능은 있다 없다 있다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플립 플롭이라는 게 뭔가요? 그렇죠 한 비트의 정보를 기록하는 기억소자 우리가 플립 플롭이라고 그랬죠? 그렇다면 이플립플롭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나요? 잘보셔야 되죠? RS, JK, T, D 플립플롭에서의네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립플롭은 이렇게 난드게이트를 묶어서 표현합니다. 잘보시야 됩니다. 이렇게 시험에 있는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고 이게 뭐냐고 물어보거든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플립플롭입니다한비트를 기억할 수 있는 기억소자. 종류는 몇 가지? 네 가지. RS, JK, T, D 플립플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아마 RS 플립플롭은 리셋과 셋단자의 각각의 신호가 들 어, 드론, 어떻게 온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결과값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기 보면 리셋단자와 셋단자의 신호에 따라서 이진수 한자리를 기호하는 룰을 갖다가 RS 플립플롭이라고 하는데 이 리셋은 초기화하는 겁니다. 0으로 만들어지는 거고 셋은 신호를 보내는 거니까 1로 세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리셋단자의 불이 들어왔다 그러면 0으로 클리어, 세트, 리셋이 되는 거고요. 셋단자에 불이 들어왔다 그러면 일로 어떻게 합니까? 세팅이 된다고 라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셋단자와 리셋단자에 신호가 없다 이럴 때는 전상태 불변 노 o no change 변화가 없다는 뜻이죠 노 o no change 변화 없음 그 다음에 셋단자에야 된다에 셋단자와 리셋단자에 동시에 불이 들어왔다 그럼 뭐가 되죠? 블룸, not allowed에서 부정이라고도 같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허용하지 않는 뜻입니다 그 그러니까 RS 플립플로그에서는 셋단자와 리셋단자가 동시에 신호가 들어오는 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리셋 단자에 불이 들어오면, RS 플립 플롭에서 리셋 단자에 불이 들어오면 뭘 기억한다? 그렇죠. 리셋 단자에 불이 들어오면 0을 기억하는 것이고, 이렇게. 세 단자에 신호가 들어왔다 그러면 뭘 기억하는 거예요? 출력 결과는 1을 유지한다. 라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RS 플립 플롭이고요. 그 다음에 RS 플립 플롭이 11일 때 허용하지 않았죠. 불능 부정했죠. 이걸 허용하는 게 뭡니까? JK 플립입니다. JK 플립플롭 볼까요? 이 JK 플립플롭은 RS 플립플롭의 셋 단자와 리셋 단자에 모두 신호가 들어오는 경우에 단점을 보완해서 어, j 와 k 가다 1이 될때전 상태에 뭐가 된다? 반전이 된다, 토글이 된다, 보수가 된다는 얘기죠. 반전, 보수, 컴플리먼트, 인버터 다 같은 얘기입니다. 반전, 보수 된다는 얘기죠. 이 JK 플립플롭은 요 모든 플립플롭의 기능을 대응할수 있고요. 가장 널리 이용되는 게 뭐다? J-K 플립 플롭이라는 걸잘 입력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J-K 플립 어, 플롭에서는 언제 어떻게 보수가 됩니까? 어, 셋 단자와 리셋 단자 J와 K가 다 1이 됐을 때 어떻게 된다? 전상태에 보수가 된다라는 거잘 입력해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다음 보들어하죠 T 플립 플롭, 토글이라고 합니다. T 플립 플롭, 토글 뭐라고요? 토글 플립 플롭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토글의 신호가 없을 경우에는 상태가 변화가 없고, 토글의 신호가 들어오면 전 상태의 보스를 취해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T 플립 플랫 플롭은 토글 또는 보스 플립 플랫 플롭으로 J와 K의 JK 플립 플랫 플롭에 J와 플랫 K를 하나로 묶어서 표시합니다. T가 0인 경우에는 변화가 없고, T가 1인 경우에 전 상태의 보스가 출력이 되는 것이고, 자, 요거 잘 보셔야 되죠? 누를 때마다 온오프가 교차되는 스위치를 만들 때 쓰는 게 보다 T 플립 플롭 잘 보셔야 됩니다. 누를 때마다 on/off가 교체되는 스위치를 만들, 만들고자 한다. 이때는 뭘, 하는, 뭘 쓰는 거라고요? T 플립플롭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D 플립플롭은 여기 보시면 입력이 0일 때 출력도 0, 1일 때 그냥 데이터를 그대로 전송하는 역할을 합니다. 입력값과 출력값이 같은 플립 플랫 플롭이 되겠죠. 일반적으로 입력 신호로 클럭펄스 시간만큼 무한다 지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버퍼 역할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그러면 이런 조합 논리 회로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해 보도록 어, 하겠습니다. 자 이제 순서 논리 로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해 볼까요? 자 1번에 보니까 한빛트 기억장치. 한빛트 기억장치를 우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플립플럽이라고 되어있죠. 플립플럽. 그 다음에 2번에 다음 회로가 나타나는 거. 여기 난드게이트가 묶여진 거. 이 뭐라고 불렀어요? 아까 플립플럽 이렇게 시험에 나온다고 그랬죠. 잘 입력이 보셔야 됩니다. 플립플럽. 그러면 3번에 자 플립플롭의 종류에 당하지 않는 거 플립플롭의 종류뭐 있었습니까? RS, JK, T 하나 또뭐 있었죠? R이라는 건 없죠? D플립플롭. 이렇게 네가지니까 여러분들이 1번을 정답으로 보셔야 되겠고 4번 문제. 다른 모든 플립플롭의 기능을 대응할 수 있으므로 응용 범위가 넓고 직접 화 직접 회로화되어 가장 널리 사용되는 플립플롭. 뭐라그랬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이제 JK 플립플롭이 되겠죠? RS 플립플롭의 단점을 보는 거죠. 예, 정답은 몇 번입니까?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5번 문제 보시면 아 s 스 플립 플롭의 회로의 동작에서 예, 리셋 단자와 셋 단자의 동시에 동시에 불이 들어왔다. 1이 됐다. 출력은 어떻게 된다? 예, 이럴 때는 이제 허용하지 않았죠. 부정, 불로 not allowed. 허용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자, 여러로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 에 6번에 RS 플립플롭에서 셋 단자와 리셋 단자가 동시에 1이면 출력은 어떻게 된다? 그렇죠. 허용하지 않는다. 이걸 뭐라고 래요 Bloom, Not Allowed 이렇게 부르죠. 7번 문제 보시면 JK 플립플롭에서 보수가 출력되기 위한 J와 K의 입력 상태는 뭐가 돼야 한다? JK가 다 1이 돼야 되죠. 잘 연결해 보시게 됩니다.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8번에 JK 플립플롭에서 J와 K가 동시에 0이 되면 동작 상태는 어떻게 된다? 변화 없음. 자, 이거시 되죠. 9번에, JK 플립플롭에서 J와 K가 다 1이다. 1이다. 신호가 들어왔다. 그럼 뭐가 된다고요? 보수가 되죠. 보수를 뭐라고 래요토을 컴플리먼트라고 불렀죠. 정답은 그래서 4번. 이렇게 보시게 되고, 10번에, 토을 또는 보수 플립플롭으로서 JK 플립플롭에 J와 K를 묶어서 입력이 구성이 되고 입력이 0일 경우에는 상태가 불변이고 입력이 1일 경우에 보수가 된다 보수가 되는 플립플라 뭐라고 그랬어요? T 플립플라이라고 그랬죠? 네, 정답 몇 번? 4번 이렇게 체크하셔야 되고 11번 누를 때마다 누를 때마다 온오프가 교차되는 스위치를 만들고자 할때 사용되는 플립플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T 플립플라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